머리에 얹은 너의 손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아픈 가슴을 너의 익숙함으로 다시 감싸줘야 나에게 너의 손이 닿는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사랑하네 나는 이제 사랑을 손톱 끝에 물들을 너의 사랑 안에 나는 이제.